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리나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27살이고, 산티피틀블르기는 세전학단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 음, 세전학단에서 한국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랑하는 저희 할머니께게 영상 메시지를 어,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산티피젤볼게에서 살고 있지만 저의 고향은 주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음 주민을 주민으로, 주민으로 가기가 어려워져서 할머니를 2년 동안 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영상으로라도 할머니께 제 진심, <웃음> 진심이 담긴 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저희 할머니가 한국어를 음, 배우신 적이 없어서 이 연산 밑에 어, 러시아말도 함께 번역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지금 어,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부끄러워요 네. 어, 할머니 안녕하세요 리나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몸, 건강은 어떠세요? 저는 할, 오랫동안 할머니를 못봤어 <웃음> 너무 보고싶어요 <웃음> 그리고 할머니 항상 부끄러웠어 말을 못했지만 어렸을때부터 저를 키워주시고 음... 돌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할머니가 힘들어 <웃음> 많이 힘들어 하시지만 그 힘든 내색도 음... 내색을 한 번도 하시지 않고 저를 사랑과 <웃음> <웃음> 사람과 전선으로, 음, 보살펴 지신 걸, 네. 할머니, 그, 할머니 덕분에, 저는 정말 잘 크고, 그, 전선으로, 음, 올바르게, 그,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저는 괜찮으니까 <웃음> 어,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그 부지 저의 사랑하는 아, 할머니가 그 이제는 잘 쉬고 건강 위해서 산책도 음, 자주 하길 바래요. 그 이제는 저는. 할머니를 음, 챙겨드릴 자리에요 네. 그럼 저를 믿고 아무런 걱정 없이 오래오래 <웃음> 행복하게 네 사실길 바래요 그럼 음, 세상에서 음 <웃음> 부끄러워요 세상에서 하나뿐인 할머니, 사랑해요. <웃음> 할머니, 사랑해요. 네. 지금, 그치요. 그, 조금 부끄러워지만 이 기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저의 연상 편지를 <웃음> 마치, 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웃음>